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스마트폰을 삼각대나 여러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홀더가 있죠 이걸 클립, 클램프, 마운트 홀더, 거치대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촬영할 때 가장 편했던 홀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스프링 클립 방식입니다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요 이 클립은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삼각대 사면 그냥 증정하기도 해서 부담없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있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나 포켓 조명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클립은 스마트폰에 급하게 거치하다가 튕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안전성이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들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인데 괜히 떨어뜨려서 파손될까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홀더를 잘안 쓰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이 시중에는 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스크류를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죠 대신에 매번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이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촬영하는 거라면 클립 형태가 더 편하겠죠. 견고하고 무게감 있습니다. 무거워서 잘 안가지고 다녀요. 외부 현장보다는 정해진 촬영 장소에서 긴 삼각대에 고정해놓고 사용할 때 좋습니다. 하슈 소켓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자, 마이크를 장착한다고 했을 때 돌리는 부분이 간섭이 생겨서 마이크 같은 걸 깊이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슈에 외부 장비를 장착하는데 간섭이 없는 그런 홀더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접이가 돼서 휴대는 간편해 보이죠? 근데 이 돌리는 방식이 은근히 오래 걸려요 이 정도면 외부에 갖고 다니면서 쓰기엔 좋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예 걸리지도 않아요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물론 마이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장착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 완전 강추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치대죠 세 번째로 스프링 클립으로 장착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착하고 고정하면 아주 간편하고 튼튼하게 버치가 가능한 거죠. 이 뒤에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끼우는 방식도 있긴 한데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저는 돌리는 방식보다 끼우는 방식을 더 선호해요. 빠르고 간편하게 장착하기 편하거든요. 돌리는 건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제일 선호하긴 하지만 올려서 고정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어떤 홀더라도 하슈 소켓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거치대에 따라서 위쪽에도 하슈 소켓이 있고 뒤쪽에도 하슈 소켓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개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고 위쪽에는 포켓 조명을 장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세 가지 형태가 가장 베이직한데 다른 방식들도 있어요. 스프링 같은 클립 형태가 아니고 버튼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버튼 눌러서 스마트폰을 넣어서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또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스프링이 아니에요 그냥 조절만 할수 있습니다 잘 잡아주고 고정해주면 크게 문제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클립 형태하고 완전하게 다른 이런 방식의 홀더도 있어요 이거는 돌려서 고정해주는 방식이에요 단점은 이게 좀 가로고치는 게좀 있긴 한데 대신에 이 홀더 자체가 굉장히 초소형이라서 휴대하기가 정말 좋겠죠 그 외에도 찾아보면 색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아이디어가 좋은 편리한 방식이 나오겠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클립으로 장착하고 고정하고 클립으로 장착하고 고정하고 제일 빠르게 장착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방식이라서 저는 이 방식이 가장 좋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